자, 여성분들 다찐민 따라 서 선도 하시다고 남자 세분 지원받는데요. 여성들이랑 하는거 제일 아세요? 네. 오늘 제 간단하게. 턱이 큰게 없어가지고. 뭐요 후작가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잖요 제가 아령하셨어요? 대껏, 대껏. 고어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를 안 마시고 나는주로 나는 가겠다. 다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. 안 돼. <웃음> 나이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마시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<나 하루가 웃음>